아직 몰라요 진짜 85,000 봐봐 랭업 대체 삼성 나오잖아 그럼 바로 궁이에요 바로 궁 조조조조 실상 부신 불. 카운트 원! Yeah. 자 하이고 오늘 도장깨기는 제가 이제껏 본그 어떤 맞짱보다도 가장 강력한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치 본적 있어요? 이 정도 매치는 현존하는 도장깨기 중 최고의 사상 최강의 매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옥멜리와 얼티밋 형님이 격돌하게될 텐데요 오늘 페스티벌 도장 B 도장 B 도장 라인업은 페서 로멜, 큐자크, 페스타, 페멀, 더원, 얼티밋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급 보시면 알겠지 둘다7만을 넘은 유일한 두 명의 캐릭터고요 투급이. 그런데 옷장을 보면 이번에 뷰티가 나눠주기 때문에 꽉 찼거든요 근데 얼티미 형님은 4개예요 개입니다. 그래서 얼티미 형님 뷰티가 하나 이제 더 추가되면 얼티미 형님이 1위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얼티미 형님이 뷰티가 한 모자라기 때문에 연매리 1위인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연매리 선턴을 잡을 것 같고 오늘 페스티벌 투장 B에서는 이두 명의 싸움은 3판 2선 승제로 가겠습니다 단판으로 볼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미적용으로 가고요 저 세기의 도장 깨기, 아 라운드 1 갑니다. 회사가 나와 있고요 회사 그래도 꽤 칩니다. 이마가 툭툭, 쭉쭉 이걸로 좀 이긴 적몇번 있어요. 자, 5만 7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 단일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툭툭, 툭툭툭 툭툭. 야 이게 이제 연말이 연어 굴레 때문에 단단하기도 하고, 진도 잘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얘 사기네. 7만, 7만 나오고 있구요. 요번에 이제 딜이 좀 들어갈 텐데, 때마침 1성이라서, 톡톡, 쫑쫑쫑. 그 다음 또 연맬 무서운 건 뭡니까? 흡혈률이 28%에요. 예, 기본 흡혈률이 28%로 나왔기 때문에, 주 때리면서 피를 무조건 다시 합니다 예. 10만 나왔어요. 10만. 노템에서. <웃음> 자, 라운드 2.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로멜도 슬슬 이제 빠질 때가 좀 됐나? 이런 얘기. 근데 로멜은 또 모르는 게 궁이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그렇지, 뻥 그렇지. 하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진짜. 8만 5천. 봐봐. 랭업 됐지? 삼성 나오잖아. 그 바로 궁이에요. 바로 궁. 그지? 지금 바로 궁 만들었지? 끝내버렸어. 툭툭툭. 2 7천이 모른다니 이래서 로멜을 못 빼겠는 거야. 이거 못 죽이면 못죽겠지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원조 사기캐 나온다, 원조 사기캐. 연옥에 굴레 에 빠져있고, 여기서 비긴데세장 있는 비기다셀수 있습니다. 바피감도 없다. 그죠? 들어갑니다. 실상 부신. 볼! 카운트! <목소리> 원! <목소리>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이래서 로멜을 못 빼겠다니까? <목소리> 채팅창 와 이제 갈고리 난리 났노. 낭만 나오고 난리 났다. 와, 이게 되네? 미친, 이러면서. 로멜은 그런 긴장감은 있어요. 절마가 갑자기 랭업 받아서 이거 한번 치는데 궁을 만드는데 그걸 못 막았다. 애니에서처럼. 될수 있다라는 거. 자, 물론 좀루메이잘 풀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낙장부리 페스티벌전 B는 못깬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라운드 3에 들어갑니다. 큐 자크 세이 나와 있습니다. 우와, 야 잠깐만. 우와, 서로 삼성패를 사기 주쳤어요. 우리 한번 세게 한번 가 보자 이러면서 토도두두두. 우와, 이거 뭐고 이거? 와, 야 끝날 뻔했는데. 끝날 뻔했는데. 얼티미 형님 때가 더 추격적이었던 게 얼티미 형님 삼성 때문에 하하하. 투두두두 하는데 끝나잖아. 뻔까지는 못 가. 그냥 투두두두 하는 데 죽었고 그랬잖아. 오늘 물론 옆에는 또 그게 또 돼. 대... 잠깐만, 어, 내가 뭐고 이거. 야, 절삭 써버렸나? 리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는 거 보고 리매치 다시 한번 갈게요. 제 실수했어요. 필살기 대치 상황이면 필각이 우선지된다는 AI 법칙을 털다가, 털다가 삼성 눌러붙어. 자, 다시 갑니다. 리매치 필각해도 달라지는 건 점점점. 계속 큐! 자요렇게 아마도 이제 결과는 같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떴기 때문에 전세기라도 삼성이 우선시되는 AI 법칙에 따라 촉촉촉 숙다시합 아, 야, 야, 야, 그만 때려 어보시오몇 때리는 거예 19만 20만이 나오는데 20만이 노템전에서 20만 필살기도 아닌데 자 계속되는 더판또형제 대전이 되겠군요. 헬스타로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호도도도독 쎄다 62,000 62자 단일기 우선시되고 이성이라서 이게 나가게 되겠죠? 호도도도도 좋고 어. 아직 어둠이 안 쌓여가지고 19,000 마리가 안 돌아온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이러면서 호도도도도그다 긴장감이 없는데 이거. 긴장감 너무 무서워. 뭐하냐 너? 근데 진짜 지금 뭐 흡혈률도 좋아가지고 무조건 풀피가 돼 있어. 풀피가. 자 삼성이 우선시되는 법칙에 따라. 어짱짱짱짱짱까두다 짱짱, 조금 있다 긴장감이 극도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격세는 다음 판은 패멀루나가 나와 있습니다. 패멀루나도 마장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깨나 좀 했었거든요. <웃음> 네, 했었거든요지 약간 과거형. 음, 다 어, 우리 누나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삼성 붙었네. 자 보자 이 누나 이게 130퍼였고 120퍼. 130퍼짜리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두퍼 프다자 아마 우리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 같고 방금 자, 삼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 어? 안 죽겠는데? 꽉와 이거 의외로 의외로 딱히 스킬이 안 따지는 경우가 많네 같은 전체 임으로 높은 성이 우선시 된다 촉촉촉 탁탁탁 긴장감 전혀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해물 누나 꽤 했는데 우리 그지? 웅 응. 37만이라고? 3 7만요 노템에서 37만이라고? 무슨일이고이딜봉 컨텐츠인가? 이거 야 도장깨기가 아니고 딜봉 컨텐츠 아니야? 다음 매치로 아직 얼티밋이 아닌 더원 에스카노르 형님이 나와있습니다 더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맞고 스토리가 그렇게 한대 맞고 이제 얼티밋으로 변하게 되는 약간 스토리 라인조차 그렇게 가게 될것 같아요 슈우. 2반3천 많이 늙으셨다 진짜 진짜 많이 늙으셨고 그래도 맞짱에서는 꽤 하시는 그치, 형님이거든요 어, 호도도도도 꽉 크다 그치, 그치. 자 이게 이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으시대에서 슈퍼 노바 빵. 야이 근데 약간의 긴장감 있지 않냐 이거 만약 못 죽이면 못 죽이면 끝이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못 죽일 때꽤 있대 근데 왜냐면 형님이 지금 그치, 그치. 버프가 좀... 아 아니구나 <웃음> 예. 우리가 그런 식의 명승부를 많이 봤잖아. 어, 이게 안 죽어? 이러면서, 뻥 이걸로 끝나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변은 없었다고 한다. 딜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 이변이 나올 수가 없었다. <웃음> 자, 여러분. 여러분. 세계관 최강자들의 격돌. t 원 e o n t i m a t e 과 연맬의 격돌입니다. 연맬이 선턴이고요 자, 이 매치는 3판 2선 승제로 갑니다. 출발. 후두두두두 자 이성으로 7 7 0 0 0으로 시작하는 연멜입니다 그래서 단일기가 우선시 되게 되겠죠 자 이건 어떨까 콱콱콱콱콱 꽝까지 4 7 0 0 0 그래 이성이 있어도 단일기가 우선시 되는 법칙에 따라 도도도도둑 토크덕자 5만 천 나오고 있고요자 얼티민형님이 직원 1성입니다 얼티민형 패가 좀잘 안뜨고 있긴 합니다 이번판 포도도도도둑 5만 천에 빵까지 6만 7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성이 있거든요 요거를 못죽이면 연말 끝이에요 못죽이면 끝이다 죽이면 필살기 게이지 날라갑니다 자요것도이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력이 돌아와있어요 진정한 마력이 돌아와있기 때문에 갑니다 자 아니,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두두와 <웃음> 가볍게 10만원 넘기면서 최후의 불꽃이 뽑히고 궁이 날아가게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싸움입니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이 박수가 절로 나오는 싸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삼성 우선시대의 법칙에 따라 어, 삼성기가 나가게 되는데요 크레이지 크로미너스 근데 여동이 굴레가 3개나 있습니다 빵빵빵빵 와9 3삼천이 나왔습니다만 굴레가 3개나 있었다 보니까 버티지 않았나 싶고요 자 여기서는 궁이 나가는게 당연히 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파크당 근데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불꽃 하나일 뿐이거든요 어, 그러나 자, 9만 나오면서 급별률이 상당합니다 거기다 브레이크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우리 형님의 마지막 타격이거든요 호도도도도도 슥학 자, 라운드 1은 연메리 가지고 갑니다. 와, 채팅창 완전 미쳐버렸는데, 지금? 채팅창이 거의 제가 읽을 수 없을 만큼 미쳤구나, 뜹니다. 라운드 2 갑니다. 3판 2선승제라서 만약 여기서 연메리 이긴다면 경기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팀이 형님이 이긴다면 라운드 3까지 가게 되겠죠. 라운드 2! 와패 사기 티네 파 파이트. 5 <목소리> 3성이땄어요와빡까지 아, 11만 3천을 때리고 있고요 바로 궁을 만들었어요 메리 <목소리> 패가잘 됐습니다 와쇼0 뽀뽀뽀뽀뽀 0 0빡0지5만0 0 0 5 7 0 0 0고0 0 0 0 5 0 0 0 0 0 와 야, 이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제 브레이크까지 받았어요 연멜 세팅장이 지금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이고 쪽과 연멜 연멜 쪽과 자 이제 우리 형님 마지막 기회인데요 브레이크가 두턴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크다 아, 이렇게 돼서 연멜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둘의 도장깨기의 어떤 성과를 살펴보면 연멜은 B도장을 깨지는 못했어요 로멜은 근데 얼티미 형님은 녹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 이긴 걸로 갑시다 하하하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지금 둘이 맞짱 붙은면 연멜이 이겼어요 근데 도장깨기 A, B 둘다 격파한 사람은 얼티미 형님이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와.